오늘 저랑 디노가 그 유튜브 컨텐츠 에꼰데이 촬영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저번 앨범부터 이제 나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스케줄이 비밀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래형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또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딱 시간을 쪼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어릴 때 개그콘서트를 이렇게 보면서 그밥 먹자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또 나오게 돼서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이 보면은 되게 재밌어 하시고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막 이렇게 일요일에 개그콘서트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되게 뭔가 좀 물론 데뷔한 실감이 많이 났었지만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그런 분들을 뵈, 뵈면서 이제 또 그런 코너로 하니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이제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겠지? 어. 뭔가 이런 데 와서 막더 웃기게 하려는 것도 약간 좀 어, 받아치는 것만 좀잘 받아치어야겠다는 생각만 있어. 오, 근데 실물 되게 잘 생기셨다. 음. 아. 안녕하세요. 아래 그래 그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오시 오시. 네 맞습니다. 아그 그래, 아, 아, 반갑다. 아. 야 오시.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오 내도. 어. 저 그래. 어릴 때부터 개콘이라고 그래. 저희 애들 다 이제 봤는데. 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네. 아니 몇 살인데? 저는 지금 스물일요스물일 네. 나는 개콘에 나온 적이 없어. 그 개그맨 김대희하고 헷갈리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어 김대희 금마가 99년도에 네. 어 개콘으로 데뷔했지. 아, 와9 6년생이구 96년생이야? 네. 막내가 오늘 오는 친구가 같이 어. 하는 친구가 99년생. 오 어, 그래 99년생이야? 네. 이 동생이 그저저저이 저 친구 태어났을 때 금마가 그... 어 데뷔했네. 네. 그래. 네. 96년생이면 네. 김대희 금마가 군대 그 저녁 했을 때는 군대 갔다가 저녁 했을 때는 태어났네. 아, 그런 그 해에. 음, 잘생겼네. 아, 그러지 어? 야, 아니 얼굴이 없다? 저요? 얼굴 있는데? 어? 얼굴이 뭐 그려? 뭐, 주부 어? 안녕하세요. 그 그래. 아, 디노. 네, 디노 아이가. 막내, 99년. 디네, 막내 99년. 네. 99년생. 막내 네. 99년생. 그 김대희 금마가 그 KBS에 어. 그 나갔을 때. 어, 김대희 <웃음> 그금마가 99년도에 데뷔했어. KB에서. 진짜요? 어어. 어, 어. 그 그러니까 네 태어난 해에 금마가 그 개그맨 데뷔했다고 나도 얘기 들어서 하는 거야. 아. 어. 그로 친하진 않아. 아, 자꾸 친하다고. 뭐 어디 딴데 가서 금마가 이데 친하다고 자꾸 내 이름 팔아먹는데 나는 별로 안 친하고. 너무 친하게 생기셨는데. <웃음> 아, 그래? 그래? 많이 닮았어. 아. 우연의 일치. 아. 어. 아 잘생겼네. 그래. 감사. 합니다 요, 요뭐뭐 뭐, 뭐 찍는 기고? 저희 어. 그 세븐틴 그 채널에 어. 비하인드 영상 나가는데 아 비하인드 그 영상? 영상. 아 그래? 어, 뭐좀 뭐..사람들 많이 라나 어, 어, 일단 네. 저희 어. 팬분들은 다 보시고요 뭐몇명 보는데? 몇명 보는데? 그래도 몇 구독자가 보는데? 있나? 구독자 있죠 어, 저희 네. 구독자가.. 구독자... 몇 명인데? 어 그걸 생활보이지를 안 먹었는데 아 그래? 766만?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해. 아, 그래? 아니, 이 700만 이야 뭐, 뭐, 시게아무래시키 아니지 다 할게. 아니, 아니, 그냥 편하게, 이따가. 아, 지금이 그래. 너무 좋아요. 그래, 지금. 네, 어, 지금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오고 셨어요 이렇게 지고 있다가. 수백만 이아야 손이 아무리 서운하게 그래. 그좀 편하게 쉬고 계시나, 이따가. 어가 제대로, 우리한번 얘기를 밥 먹으면서. 네. 나눠보자. 그이 채널 1일 뭐 세븐틴 채널 이름이 세븐틴이야? 네 채널 이름이 세븐틴이고 세븐틴. 인사이드 세븐틴입니다 인사이드 세븐틴? 네. 인사이드 세븐틴. 사랑해요 <웃음> 그래 포장 신어주라 그래 그래 <웃음> 아 일단 <아주> 생 <웃음> 재밌다 아겠다 <일단> <웃음> 프로쇼 어, 근데 1팀에 쇼핑을때 CEO가 느껴지네 <웃음> 그럼 약간 사랑이퍼센아 진짜? <웃음> 형도 아티스트 포스 나 나? 어 <웃음> <웃음> 오, 이거 야. 이네 이거 티본. 먹고.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이거? 아니, 티본 아닌가? 토마호크. 토마호크. 야들이 미친나 응. 돈이 어디 갔고? 돈 이름이 그래요. <웃음> 명이에요 아, 그렇죠. 그죠 회사에서 이, 어, 주씨가 어. 없잖아. 그랬죠. 그렇지? 주식도 있는데 뭐이을수도 있지. 근데. 네. 어. 주식. 호시, 주식 있나? <웃음> 공인식도 있어. 요 있잖아 요. 아 요. 공인식 간문을 지금 누구 장기가지금 되게 네. 막그 족보가 화려하신다. 당연하지. 뭐. 상농부 집안이야. 아. 유명해. 그래. 십몇 년도에 나왔잖아. 기억하는데. 네. 아주 나이스 그래서 앨범 얘기를 하면 돼. 그, 그, 네, <웃음> 그 얘기 하러 오고 아이가. 네. 나는 그 얘기 틀어줄라고. 사실 저희는 그래. 뭐 그냥. 그냥 뭐 맛있게 먹고 가도 돼요 응. 근데 저는 하바퀴습니다 정규 사진 <웃음> 야너도잘 짰대 동네 한 바퀴 뛰러 가자 가고습니다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너무 아 최고야. 네, 저희가 네. 지금 꼰대이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대희 선배님도 만나고, 꼰대이 님도 만났는데, 네. 꼰대 님이 너무 잘챙겨서 가가지고. <웃음> 그렇죠. 김대희 선배님도 놓고, 네, 너무 그러니까 잘받아셔서 너무 편하게 하고 왔어요. 네, 저희가 사실 홍시 형도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도 좀 가리고, 좀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응. 너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편하게 애드립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셔서 네. 사전에 선배님께서 되게 편하게 이제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너무 다잘받으셨니까아 다 어.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 한 맞아, 것보다 맞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개그 프로에서 네. 개그 콘에대에서 봤던 저 진짜 좋아 네. 저도요 네. 그런 선배님들을 뵈니까 좀 신기했고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바로 꼰대이 채널로 가서 저랑 팀이오가 나온 편을 봐주세요. 안녕. 안녕. 자기소개는 뭐라 할까요? 안녕? 난소고의 달인 대백이야 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의 도라, 도라, 겸이야. 좋다. <웃음> 형만 좋고. 돌아돌아, 돌아돌아. 어. 아, 형 믿고 해볼게 한 번. 어, 진짜로.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내 탓해. 우잖아이난 <웃음> <웃음> 긍정 수완. 하지 티브 하지 티브 수완, 하지 티브 수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는 거이 돌아돌아, 계속 돌아. 돌라 도라, 도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이 경이야! 아, 근데 단순은 좋다. 뭔지 알지? 당연한 아, 거야. 아.. A씨는 화같이 어. 밀어 머리가 도라 빨개진 그팔 포즈 여러 개다 하면서 아. 어.. 너 소개해. 이렇게 해도 d a 이렇게 해도 d a 이렇게 해도 d a 어. 나는 d a 이야네 어, 안경도 D8이야. 응. 음. 는 점프왕 줄이 라고 해. 처음부터 점프를 해. <웃음> 나는 점프왕 줄이 <주니> 하면 점프 다섯 <웃음> 번 해. 그, 그게 그게 웃길걸? 뭐가 웃겨 그냥 <웃음> <웃음> 할게 <웃음> 없잖아 형. 재뜬금없는 거야 그냥. 아니야 그후회할게 없잖아요. <웃음> 처음 너 소개할 때그 우리 자기 소개할 때 테이블 있잖아. 뭐라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 <웃음>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땅바닥으로 점프를. <웃음> 점프해가지고 나는 점프 중이야와 이거 이거. 어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어. 아닌 것 같아.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딱 소개할... <웃음> 내가 갑자기 일단 소개할 때 내가 갑자기 일단 올라가지고. 야, 내프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웃음> 나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나는 준이야. 점프 준이야. <주니아>. 어, <웃음> <점프 주니아. 웃음> <웃음> 야 얘는 뭐 뺑글뺑글 계속 돌 건데. 나 뭐. 수건이 하건이한 <웃음> 수건 거. 내거 어떤.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줘봐. 보여줘. 이제 준이 그래, 준이 소개. 준이 준이 소 이렇게 짜는 것도 너무 귀여워. <웃음> 아, <지금. 웃음> 아니야 미래가 해주는 거지. 아이가. 아이야. 한번 해봐. 해봐. 아, 교탁이야. 순만아, 여기가 그탁이야. 일로려고. 어. 순간아 여기가 그탁이야. 아니 무슨 어. 나한테 여기 여기. 아니, 타... 야 아무 말 하지 마. 요 어, 그냥 어. 해봐. 굴래 가서 안녕만. 점준이니야 <웃음> 아, 아,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다 이거 다 터진다 딱한 다음에 나는 점부준이야 어. 이렇게 이거 아, 다, 다 터진다 살짝 주니라. 느끼하게 해야 돼알겠어 아, 뻔뻔하게 이리와. 뻔뻔하게 해야 아, 그래야 지 <웃음> <웃음> 우리는 무슨 파워레인지 이거 부럽다 <웃음> 터지겠다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어 선택을 보는 걸로 가는 거야 왜? 왜 그래? 야 그냥 소일 수는 돼 연관성이 있는 거지 얘도 점프 준 점프 쥬니잖아 그 그만해! <웃음> 그만하라고! 근데 믿어. 뭘 <웃음> 믿어? 재밌게 나올 <나올구나>, 거야, <웃음> 진짜로. 이, 이거 이거 비하인드 나중에 그대로 나와요. <웃음> 어. <웃음> <웃음> 다이형 때문에요. <웃음> 형이 또 <웃음> 방, 방송을 좀 <또> 알잖아. <웃음> 이거 그런 다음에 다 누가 자르냐고 러면다 내가 자르면 나는 사진 찍으면 명수가 <웃음> 되는 이렇게 하면 은또 그게 또 그림이 되는 건가요. 뭔지 알지? 하나를 해. 오케이. 아직도 방송 보잘 거야. 거야. 아잘 거야 진짜. <웃음> 그냥 열심히 해주면 다 고마울 거야. <웃음> 형님. 그래 좋아. 하자 뭐 예능 왔는데. 갔다, 잘 갔다 올게요 이거 왜 해야 돼? <웃음> 고생했어요. 안녕님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안녕님 촬영을 하러 왔는데. 굉장히 또세 번째 방문이죠. 세 번째 방문도 되게 재밌었고, 또 형들께서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단체 13명이 아니라 8명만 나오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컴백 핫 무대를 잘 보여드리고, 홍보도 잘한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남지 기대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응. 좋아합니다 응. 여러분들 많이 챙겨가줘요 정말 오랜만에 예능을 했고 완희우님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하면서 되게 설레고 되게 떨렸어요 하면서 심장 너무 빨리 뛰고 그래도 호동 회 너무 잘 받아주고 무대 회원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재미게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아는 회원님, 캐럿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